입사 년도가 오래된 사원부터 하라 그랬죠. 입사 년도가 오래됐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70년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80년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90년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가장 오래된 사람은 70년도부터 들어온 사람이죠. 그래서 작은 숫자에서 점점 숫자가 커지죠. 이게 바로 오름차순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람부터 표시하고 싶으면 오름차순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오더바이로 할 필드명이 뭐냐면 입사년도죠. 그래서 입사년도 적어주시고 ASC라고 적어주시면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줍니다. 만약에 내림차순하고 싶으면 DESC하면 되겠죠. 아무튼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